오늘은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타공 중 우수관을 뚫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 과정 중 벽면 구멍을 내는 타공 작업 중에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어, 저희 경우에 우수관 1회 그리고 전선 1회 끊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동종업종 종사자의 경우엔 빈번한 어, 사고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작업하였느냐부터 시작해서 어, 작업자의 과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근데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설치한 사람이 감상은 다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럼,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할것 아니냐. 예. 네. 그런데, 음, 설치 기사는 억울합니다. 어,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자, 요거 이제 저 네이버에서, 어, 설비, 뭐, 타공 관련해서 검색해봤더니, 어, 요렇게 이제 요런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여기 벽면에 보이는 이게 이제 코어라고 건식 코어라고 해서 벽을 뚫는 어 기구고요. 당연히 에어컨 위치는 보통 한요 정도 설치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밑으로 요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다 보면 예. 네, 안에 이제 뭐 여기 철근도 보이, 보이고요. 여기 또 이제 뭐 플라스틱 PVC 관이 보여요. 요런게 이제 살짝 먹은거죠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 에요 아 스탠드를 놓으면 당연히 뭐요 코너에 놓으시잖아요 코너에 놓는데 구멍은 그러면 요쪽으로 이렇게 뚫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걸린거죠 예.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예. 여기도 이제 뚫어, 뚫어서 다시 이제 옆,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먼 거죠. 그래서 옆면을 다시 뚫고 작업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설 설비 완료 후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 구멍을 뚫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벽 속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벽면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있어 있는데 그게 참그 누설 탐지기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이게 안에 뭐가 들어서 소리가 나는 건지 안 들어서 소리가 나는지 이게 감 그러니까 예측이 잘안 돼요. 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 외부를 보고 어, 타공을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집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라인은 없겠구나 하고 이 위에 구멍을 뚫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여기와 이 간격과 이 집과 이 간격은 음. 위에 쪽에 올드 위게 외부로 부, 붙어 있어요. 음, 붙어 있어요. 근데 뚫었더니 네, 여기에 요렇게 살짝 스쳤어요. 이게 올해 제가 어, 해 먹은 건데요. 살짝 스쳐서 이제 위 집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해야만 외부로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 AS가 접수됐을 때내 나갔는데 아무리 물을 보고 뭘 해도 이게 그 증상이 안 나온 거죠.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몇 차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방문을 하다가, 어? 지금 나온다. 지금 당장 와라. 그래서 가봤더니 위층에서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참 곤란해요. 설비업자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치기사한테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아까 그 사진의 실내 위치에요. 당연히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좀 붙어서 약간 띄우고 붙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 그나마 그래서 조금 살짝 스치는 예 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설비업자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그 관을 묻었을 경우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뭐 PVC 관에 슬리브를 묻어 놓, 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빌라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사실상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설치 기사들이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설비 기사님 부르면 한 30만 30, 원, 설비 이제 까고 뭐 이렇게 보수하는데 3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제가 이거 벽걸이 설치하면 6만 원 가량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사가 이거를 어, 조심하지 않고 한번 구멍, 구멍을 뚫을 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기사는 없을 거예요. 네. 30만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벽지도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비용이 발생되고 또 당일날 설치 못하고 다음에 또 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손해, 긍정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기사들이 주의하고 주의하지만 이 빌라나 어, 구주주택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어 배관 요렇게 우수한 설비를 이렇게 PVC관을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참 설치기사는 억울합니다. 예, 네, 억울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채널 뭐 인터넷 구매나 이런 거는 이제 설치기사랑 뭐 집중 집, 그, 세입장 간에 반반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대기업 그 자회사 물류팀 같은 경우 거의 설치 기사가 100% 다 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 설치 기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어, 고객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설치 기사를, 기사의 어떤 과실을 찾아내려고 하죠. 예, 네, 뭐, 정말. 베개 하나 찾아내기 시작하면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완전 정말 스쳤어요, 한 5mm 정도. 그래서 설비 기사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안 까고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1차로 작업을 방수 테이프랑 토키 코크라는 걸로 이제. 맞고요. 고객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제가 막 여기 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해서 2차로 이제 땜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설치 기사님들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만약에 그 경미한 경우라면, 요거 이제 그어 이게 방수 테이프인데 어차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어디 가면 있냐면 어 페인트 가게 가면 방수테이프 있습니다 저는 요거 15,000원 주고 사구요 그리고 제가 막 인터넷 뒤져보고 막 하니까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 원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 사진이 지금 이차로 땜빵한 사진인데 저게 이제 성분 자체가 하루 뭐뭐 어 아스팔트 깔때 쓰는 뭐 이런 성분 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열 온도 이런 데 강하고 어 부식이나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 제품을 더방 했더니 지금 이제 저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비용은 뭐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간 데는 25,000원 주고 샀고요 어, 이거, 어, 철물점TV라는 유튜버분이 계세요. 어, 그분 영상 보시면, 이, 우리가 왜면 같은 거, 헹굴 때, 그, 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면을 붓고, 어, 그, 찬물을 이제 부어서, 식혀서 이렇게 하는 채, 그거를 이걸로 막았더니, 컵이 될 만큼, 어, 방수에 아주 특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어폰을 끼고 하는데 이게 딜레이가 생겨서 제가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말이 지금 어, 좀 느려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먹거리고 어. 어, 어느 정도 이제 보수가, 어, 경미하다 싶으시면, 우리 설치기사님들, 요 방수테이프하고 요 정도 가지고 계시면, 어, 자가로 어떤, 어, 이제 수리가 가능할 것같고요 어, 고객이 못 믿어 하면 설비기사를 불러야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설비기사님이 아예 요거는 스쳤기 때문에 많은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1차로 이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약간 불안해하셔서 제가 이제 고객에다가더방을 한겁니다. 비용이 뭐 한번 까면 30만원 이상 드니까 어... 이게 참 설치기사 입장에서는 조심을 안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관련된 일을 한 8년 정도 하면서 제 손으로 들어온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 그, 그리고 진짜 완전히 뭐 아까 그 어, 이런 사진들처럼 관통으로 했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거 뭐 와 이거 그냥 이거 살짝 스쳤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좀 안타깝 고요 이런 경우 이제 뭐 100% 제조사는 절대 뭐 비용 부담을 안해요 고객님들에게 아무리 뭐 배주 제조사의 클램을 넣고 간에 그런 처리가 안됩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처리 되냐면 결국은 설치기사가 설비기사를 불러서 서비스를 아요거를 이제 그 설비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되고 완료되는 겁니다 네, 뭐 아무리 클레임을 넣어도 그거는 이제 설치기사의 책임으로 돌아가고요 또 이제 그 설치기사가 어이 이제 하청업체와 계약 시에 계약서 상에 보면 어 사실상의 내용이 어 일단 물고 물건이 출고된 이후부터는 다니 네 책임 이런 조건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사가 다 책임지는 거라. 어, 아무리 클레임을 뭐 본사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뭐 따로 방법이 없고요 솔직히 이사랑 얘기를 하셔서 요거를 빨리 조율을 하시고 시간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왜이 영상을 찍느냐 면 고객님이 계속 이제 본사에다가 그클레임만 넣으시고 저랑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가야 이게 뭐 설비업자를 부르고 뭐 이게 그 보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설치를 하는데 통화가 돼야 뭐 이거를 하는데 고객이 통화가 안 되세요. 그또 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인분 혼자 사는 집 같은 경우에 그분 저희가 이제 어 저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택치 조식하나. 그 정말 고객님이 이게 그 정말 화가 나서 막 노인들 혼자 있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아, 그 배를 누르안열어좀못 들어가잖아요. 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노인들 혼자 있으면 판단이 잘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가택침입으로 신고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막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집도 노인 혼자 있는 집이라 근데 또 고객은 나랑 통화를 안 하려고 하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본사에만 크임을 넣지 이러니까 제가 현장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시, 시간도 많이 지연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아, 어, 그, 이거는 정말 이런 경우는 위치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사진도 봐요. 이것도 결국은 에어컨 깔끔하게 설치가 되려면 이 부분을 타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 이게, 이게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금속 탐지기, 뭐다루게 탐지하는 이런은 있어도 PVC는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저희가 있는데도 그거 잘안 쓰는 이유가 정말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빅빅거리고 또 깊이가 얼마나, 얼마까지 탐지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어, 이 면과 이 면이 대략 한 50CM 고, 보다 좀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다 탐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영상을 어, 찍었고요 어, 만약에 에어컨 설치하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신다면 빨리 이제 설치기사랑 협의하고 보수를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경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모르겠는데 어, 이런 경우는 정말 설치 기사도 억울합니다. 네. 고객에게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무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실리콘으로 뭐 발라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뚫어서 그 타이, 케이블 타이로 어,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거든요. 그 집에 어, 최소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기사도 너무 억울한 경우니까 어, 고인님들을좀 양해해 주시고 또이 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초보 기사님들 타공하실 때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로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번왼데요 어, 이렇게 이제 코아로 타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코아가 자동, 힘이 들어서 자동 모드로 하다 보면 이 손잡이가 이게 벽에 딱 걸리는 순간 이 손잡이가 팍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의 팔도 막 꼬일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또이 손잡이가 천장을 쳐서 천장을 깨버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공하면서는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 이런 어, 그 타공하면서 우수관이나 뭐 전선 같은 거에 대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전선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사, 사례도 있는데요. 아, 고객님 여기 설치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손이 지나갈 수 있으니 조금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나왔더니 고객이아 그래도 좀 최대한 붙여달라. 그래서 조금 더 붙이고 아 이거 옛날식 같은 경우는 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선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뭐 콘센트나 뭐 스위치에 십자로 일자로 해서 요렇게요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더라도 옛날식 같은 경우는 어디로 선이 나간지 알 수가 없어서 어 이렇게 선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켜서 비켜서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난감하죠 그런 그럴 때는 이제 고객도 참 애매하죠 예. 그러면 저희는 또아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되니 뭐선 본인이 볼수 보수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선 어떻게 옛날 치 같은 경우는 픽그 저기 시리검 같은 거도 안 묻어 놓고 그냥 시멘트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또 설비를 부르거나 전기 업자를 불러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뭐 설치 기사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뭐뭐 뭐 저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도 피가 입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는 해드리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 솔직히 이사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그 어, 주택 배관 라인이 나가는 구조 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라면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아래집과 위집저 같은 경우는 어 아래 집과 제가 설치한 집이 라인이 같은데 그 위에 집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요어 요까지가 어 저기 거실이고 여기서부터는 또베란다니다 그래서 아마 배관이 뭐 이렇게 꺾여서 설치가 되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래 집보다 요 바깥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쳤다는 거는 정말 억울하죠. 예. 아. 그래서 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 한번 그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 또는 어그또 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런 피해가 발생된 어, 고객들한테 어,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까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요. 그 보다 경미하다 하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방수 테이프하고 그 토끼 코크 바르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또 제가 덮방했듯이 위에 또 방수 테이프 한번더 바르고 이틀 후에 갔어요. 그리고 이 원시리라는 제품이 어 굉장히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기사님들 요것도 한번 어 준비를 해서 본인이 뭐 이거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그 기사님 오시기 전에 물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어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